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아직 아무것도 실행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장애의 내용만큼은 반드시 실행을 해봐라 나는 이 과정을 마음정복을 위한 10일간의 도전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올바른 길을 찾았다 자 마음정복을 위한 10일간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 바꾸고 싶다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어, 계속 실패를 했지만 오늘 이번에한번 도전을 시, 성공해보겠다 10일은 10일은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이 도전을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자, 122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아직 아무것도 실행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장의 내용만큼은 반드시 실행을 해봐라. 나는 이 과정을 마음정복을 위한 10일간의 도전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올바른 길을 찾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이 훈련은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여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었다. 준비가 되었는가?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자 1번 지금부터 열흘 동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질문이나 단어 또는 비유도 거부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든 것을 10일 동안은 거부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옛날에 했던 부정제로 팔지 부정적인 말을 100일 동안 안 하면 81일인가? 그죠? 81일 동안 안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만 멈춰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앤서니 라비스는 열흘만, 열흘만 부정적인 생각을 멈춰라. 부정적인 생각, 질문, 뭐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거부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까지 배운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 상태를 벗어나도록 해라. 상황이 좋아지도록 질문을 허용하되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법을 이용하라.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삶에 활력을 주는 아침 질문으로 삶을 시작한다. 밤에 잠이 들기 전에는 삶에 활력을 주는 저녁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하면 놀라울만큼 기분이 좋아진다. 앞으로 연속 열흘 동안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에만 초점을 맞춰라.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에만 초점을 맞춰라. 부정적인 생각, 질문, 감정이 떠올랐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즉시 생각을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5분 이상 빠지게 되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마음 정복을 위한 10일간의 도전을 다시 시작해라 자 어렵지 않죠? 자 부정적인 생각, 감정 뭐 행동, 질문들, 말 이런 것들을 10일동안 안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아예 안 느낄 수 없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안할 수 없고 그러면은 그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근데 5분 이상 바꾸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1일로 돌아간 겁니다. 1일차. 그래서 10일동안 연속으로 성공할 때까지 10일동안 연속으로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법과 삶에 활력을 준 아침 질문 그리고 저녁 질문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음,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억누르고 있던 습관적인 생각을 찾아낼 수 있고 좀더 강력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찾게 되고 내가 내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며, 날마다 성장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습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대를 정립하게 된다고 하죠. 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는, 책의 뒷부분에는 이 앤서니 라빈스 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이 다써 있어요. 그니까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앤서니 라빈스는 단순히 내가 성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번 돈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기 위해서 쓰고 있고 음,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돕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어? 나도 내, 내가 먼저 크게 성공해서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막 300평이 넘는 진짜 어,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한강 뷰에 어, 강남의 아파트에 먼저 내가 살면서 증명을 해 보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이렇게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라고 하은 약간 삶의 본보기에도어준 분인 것 같아요. 되게 도움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저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그 소망을 쭉 적는 거 그리고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적는 거 그리고 1년 안에 이루어질 목표 4가지 적고 그것을 왜 하고 싶은지 그 이유 쓰는 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쓰는거 하여튼 이거 이거는 제가 오늘 반드시 하고 자겠습니다 인증샷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카페에 올리고 네뭐 그게 저는 좀 이제 여러분보다 하루가 길어요 새벽에 자니까 어, 새벽 늦게라도 써놓고 자겠습니다 어, 내일 아침에 볼수 있도록 아 오늘 여러분들 배경음 너무 크지 않았나요? 아 오늘 배경음 소리 너무 크게 해놓고 했다 오늘 방송 못쓸 수 있... 아, 뭐 상관없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지? 이 부정적인 생각이잖아! 그래 배경음이 크니까 거기에서 좋은 주파수 음악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은 영감을 얻고 더 많은 고, 감정적 고향을 얻고 그래서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그니까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한단 말이죠? 예 네, 이제 우리가 거인이 보낸 편지를 받았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아마 이 앤서니 라미스 보다 더 거인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앤서니 라미스가 말하는 거인은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웃음> 진짜 클 뭐랄까 큰, 큰 사람인거지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을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음 오늘 이제 거인이 보내준 편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같이 어... 해보면 좋겠습니다